s yeah. yeah. 응. <sussurra> <sussurra> <sussurra> 실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학사 논문을 쓰게 될것 같은데 그거 어떤 논문 주제가 있는지 교수님들이 2주에 걸쳐서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래서그 관련돼서 스케줄을 한번 봐주려고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한 4개 정도 골랐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꼭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한번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 주말에 터키 시험을 봐야 돼서 그것도 관련해서 매일 보내고 좀 오늘 할게 많아요. <목소리도> 터키 시험이 캠핑 중에 있어서 못 봤어요. 다음주에 본다고 얘일을 드렸고요 저는 아마 월요일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B. Iki. Iki. u 오늘은 이렇게 크러상 구워서 간단히 아침 먹고 이젠 뉴스 좀 보다가 과제랑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오늘은 터키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그 전에 좀 공부한 다음에 시험 봐야 될것 같아요 밝은 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형 쇼핑몰입니다 1 2 0 0평 규모 대형 서점이 있던 자리가 통삭 한마이로 막혔습니다. 여기 원래 서점 아니었어요? 니 <웃음> 대구 시내 한 대형 백화점. 여기도 입점에 있던 큰 서점이 오는... <웃음> <웃음> Das heißt nicht immer, dass es innerhalb der, aber oh, das kann nie heißen, dass es innerhalb der Unbekannt, der man kennt noch nicht mal die Struktur des äh, finalen Produktkomplexes, also des entsprechenden Sulfinalkomplexes jetzt hier. Ist ähm, so das ist natürlich, wenn in den Kopf k o m m t wenn wahrscheinlich irgendwelche Reaktionen sind, die man mit Benzol äh, durchführen kann. Erstmal diese Strichformen, die wir alle lernen, d auch a wenn es nur so trocken ist, es gibt eine endliche Relative Humidity in der Wüstenluft. Und hier sind wir in der Mojave-Wüste.